예이. 네, 안녕하세요. 어, 셔누에요. 션누에요 유튜브 콘텐츠. 오늘은 저기 그거 해볼 거예요. 오늘 어뭐 사실 뭐 몬베베랑 몬스타엑스는 뭐 크게 다를 건 없다만 제가 오늘 음 오늘 몬베베 체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 어 음반 매장 가 봐서 이제 음반을 사고 서저럴 백이백 일단은 뭐 어,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나 지금 어, 굉장히 너무 좋아요 기분이 요즘에 살짝 아쉽, 아쉽긴 한데 살짝 아쉬운데 반응이 그래도 좋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번 앨범은 그 허니 와이프 거든요 주프? 꿈프인가? 아닌데 꿀프 꿀프 허프? 오늘은 저기 주원이 포토카드가 나오길 빌어보면서 뭐 누군가가 나와도 내가 실망하거나 막 그러진 않지만은 뭐 나, 나는 뭐 모두의 팬이니까 근데 허니가 나오면 좀 어, 기, 나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매장 방문해서 한번 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켤게요 뿅. 티각 티각태각 티각.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계속 먹고 있었는데 난 고추가 먹고 싶었는데 계속 위에 명태요뉴만 나와가지 느끼해 죽을 뻔 이제 고추가 이제 막 나와서 시작하는 저는 제가안나왔으겠고 변분이한테 죄송해요 그냥 똑같은 표정 똑같은 표정? 똑같은 제가 와서 지겨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가죽? 아니, 다 똑같이 예뻐. 수트는, 수트도 수트대로 예쁘고, 가죽은 또, 가죽대로 예쁘고, 테크웨어는 테크웨어대로 예쁘고. 아, 매워. 저기 뭐야? 아, 긴장돼. <웃음> 아, 샀어요? 이거 는 우리 신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대선거예아 감사합니다. 아 집착하라. 정서 차려. 차분하게. 맞지? 네. 아 여기. 어, 하고 있어요? 당신이 살아왔어. 오늘 1일 봉급에 체험하려고. 잠시만요. 나도 한 세트 사네. 어, <웃음> 저한 저도 세트. 저도한 세트. 세트. 네. 봉투 필요해요? 봉투? 네, 주세요. 아! 아, 형원이구나. 아, 네네네. 여기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게, 이제, 이제, 이제 우리가 쓴 그, 그게. 저는 <웃음> 기계 썼지? 누구야? 누구야? 나는 주머니 기다리고 있거든. 그... 나 오빠 있는데. <웃음> 나? 어. 아, 나? 나, 나, 나 내일도 지겨워. <웃음> <왜> 지금은 <웃음> 누구였으면 좋겠는데. 이따 교환하자.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뭐이차이차 이리. 이리. 오. 이따 이리. 이리. 하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에서 봐. 이거영수이이제 이리. 아, 사인 있어요 뭐, 뭐, 밑지 밑에 밑에 아, 아, 아, 지금 민혁이 아이엠 어? 창훈이 어어 안녕 <웃음> 자음아 주말 이번 주잘 잘 보내세요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 맛있는 거먹어맛는거먹어 <웃음> <웃음> 안녕 잘 보내고 화이팅! 건봐 근데 나 아까 이거 조언하자고 했는데 미안해 못한대 미안해 교환 못한대 안녕 안녕 저요 안녕 저녁! 저녁 몰라 건강한 거 <웃음> 안녕 안녕 아, 아나 어제 그거 오 막국 들기름 막국수랑 저기 뭐야 저녁에는 그 파스타랑 감바스랑 뭐 이렇게 해서 감자튀김 난 없을 줄 알아 없을 줄 알았는데 8시 마감이라 그래서 뭐운좋으면 한두 분 뵙겠구나 했는데 아또저 뭐야 어색해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아 이거 교환하자고 했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창균이 코가 많이 크게 나왔는데 기현이는 귀신같이 나 이건 잘 나와요 소트는 형은 이거 리얼 귀신처럼 나와 이런 걸 보고 팬들은 이제 청순 청초하다 이렇게 하는. 솔직히 귀신 같지 않나? c d 사줘서 고마워. 너무 좀속물 같나? 나할 말이 없어서 한 건데. 나 사실 안사안 안 사도 돼. 안 사도 되는데. 아보뭘 카드가 딱딱하니 괜찮네. 팬들의 리액션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본다. 심지어 나 지난번 러브킬 아 판타지아 대면 패스 때인가 그때도 막 그랬는데. 약간 이런 직접적인 리액션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 가서 한번 앨범을 뜯어볼 건데 저게 안에도또 카드가 있는 거죠. 가서 한번 또 뜯어보도록 해볼게요. 뜯어먹어볼게요. 네, 오늘 어, 합정 사운드웨이브 합정 싸웨 네, 갔다, 와서 뭐 가, 갔다 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앨범 한 세트 총 4종 이렇게 보라, 파랑, 주황, 초록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럭키 드라이버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럭드라고 하죠? 그래서 팬분들에게 이제 뭐 3층에서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교환을 할수 있을지 알고 말씀드렸다가 어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교환은 못 하고 저는 오늘 이제 골프로 갔는데 어. 허니는 한 명도 안 나오고 기현이가두장 형원이 한 장, 민혁이 한 장, 그리고 아엠 한장 이렇게 서클 포토카드 이거는 이제 형원이 앞으로도 함께 발맞춰 걸어가자 오케이 딜 이것도 이제 랜덤인데 영수증에 또 저희가 또 적어놓은 그게 있죠 우리가 써놓은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마치 이제 저희가 사고 사이즈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 허니 평원이, 아이엠, 민혁이 뭐,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 오늘은 무조건 행복할 거야 오늘은 어땠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덕분에 나도 행복해요 뭐 가수 생활을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했지만은 참 이런 것들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대 위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만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아직 모르는 음. 것들이 너무 많아뭐 일단 아까 차에서 대충 이제 포토카드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 뭐 거의 귀신 두명 저승사자 세명 이렇게 보이거든요. 귀신. 잘 나왔는데 지금 창균이랑 민혁이랑 거의 각이 비슷하네요. 손부터 얼굴 각까지. 어떻게 된거 음. 커트를 한 건가? 주사위는 6까지 있는데 왜 4번까지 밖에 없어 그러면은 주사위가 아니지 않을까요? 4까지 하는 그러면 다른 어떤 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주사위도 다 약간 그거야. 6, 6면 주사위 는 4종이 있는데 일단은 1종부터 제가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고요, 일단 색깔은. 그리고 와우! 네, 민혁이의 모빌 모빌이 나왔고요. 요것은 바로바로 바로 기현이의 포스터? 그리고 알판. 알판이 또 이렇게 있고 유니버스에서 또 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QR코드가 있네요. 와 요즘 세상 너무 어렵다. 다 뭐야 이거. 스티커. 어... 스티커 퀄리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전체적으로 좀... 뭔가 애착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적었던 그... 한마디씩 하는 그런 그 멘트들. 롤링페이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현이가 또... 약간 매혹적인 눈으로 처,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어! 드디어 저를 발견했어요. 네, 형원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턱을 좀 지금보다 친 느낌이죠 그리고 형원이 개인 포토카드 그리고 멘트는 날이 많이 풀렸어요 나이스웨더뭐 이건 다 보셨죠?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설명하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예제 앨범, 이번 앨범 최애주원이를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대충 주원이만 보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거의 뭐 요즘에 무대는 박살내고 있는 몬스타엑스입니다. 컨빅줄 아주 그냥 찢어 찢버렸어요네 이종 아 이종이에요 두 번째 파란색이고요. Oh yes, 주한니 모빌 모벨. 주한니 모빌 나왔고요. 네, 강렬하게 쳐다보고 있네요. Oh 네 아까랑 똑같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카드 자 형원이 요원 요원 착 형원이 그리고 어또 현우 셔누. 천운한 민혁이 이건 이따가 스티커 꾸미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유니버스 보상을받드라는데 무슨 보상인지 한번 볼까요? Welcome to Universe QR 카드 스캔하면 특별한 리워드가 제공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또 구성품이 어. 또뭐이 스티커 스티커 이따 제가 꾸며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 스티커랑 이보라색 스티커랑 같이 놔둘게요 그리고 허니가 약간 점프를 하고 있는지 누워 있는 건지 약간 살짝 공중에 뭔가 아련하게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 회식자리 컨셉의 그 포토였다면은 이번에 이제 옥상 느낌의 그런 두 번째 파란색 두 번째 버전 앨범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황색이고요. IM 모빌이 나왔네요. IM 모빌. 네, IM 모빌이 나왔고, 어? 다르다. 뭔가 다르다. 아, 네, 황원이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걸 뭐 가서 줘야 되나 숙소에서? 포토 카드는 IM 세트네요. 잘나왔다 이거 네. 긴머리 찰랑이는 아이엔과 그리고 우리 아이엔과 허니 아 이것도 기현이가 저또 쳐다보고 있네 기현이 스티커 어딨지? 아 스티커 주황색 스티커 여기 있고요 일단 꾸밀 거다 다르지 모양이? 자냐? 어? 아까 회식 그리고 뭘 가지고 도망가는 거 주황색은 뭐냐 다현금화를 시켜서 이제 보석으로 바꾸고 이제 좀 즐기고 있는 전용기를 타고 좀 즐기고 이제 포도주도 한잔하고 여기 보면 또 진, 포도주에서는 이제 진주를 담아서 마시고 있는 또 멤버들이 있을텐데 그쵸 뭐 사슬같은거 먹고 있죠 뭐 돈이 차고도 엄청 흘린다이 뭐이런거예요 주헌이 가사중에 뭐씨넛 멀티 <목소리> 맨너헌제나 깔끔하게 바뀌는 나인 퓌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예, 네, 봐요. 뭐뭐 뭐 돈이 넘쳐 흐른다. 저희끼리 이제 성공을 해서 어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예전에 그렇게 막 다녔던 것처럼 그런 컨셉을 담고 있는 주황색. 그리고 네 번째 초록색. 어 셔누 모빌 나왔어요. 셔누 모빌. 셔누 모빌. 자 형원이 귀신 형원이 나왔고요 청초원이 그리고 형원이랑 아이언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 저거 안 나왔는데 형촌 좀, 좀, 좀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모르겠네 아까 나왔던 이제 공중에 떠있는 주원이 그리고 스티커 초록색 스티커 이렇게 보니까 색깔들이 되게 자, 잘 나왔네 자 회식! 도망가고 다 모였어 성공! 일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이제 뭐하냐 해탈했다 아 이제 좀 쉬자 간에좀 휴식을 주자 해가지고 좀 쉬는 듯한 그런 컨셉을컨셉이고 이런 저 초록색깔 이런 것처럼 어, 뭐 휴양지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그 깨끗한 느낌입니다. 어, 약간 좀 약간 릴렉스돼 있고 약간 칠하는 분위기죠. 예, 네. 좀 쉬자. 어, 약간 이런 느낌. 매 네, 이제 앨범 리뷰가 다 됐고요. 여기 나온 스티커들로 포토 카드를 꾸며볼 건데. 아, 재밌어. 아 이제 또 제가 굉장히 또제 취향에 맞고 재밌는 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막 신나서 미치겠어요. 셔너요